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동건통 성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숨을 쉴 일이 많죠 에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바깥으로 호흡을 낼 때가 자주 있을 수가 있고 현대를 살면서 점점 이런 한숨 쉴 날들이 여러가지 외부 환경으로 든 내적인 심리 스트레스로 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숨이 왜 자꾸 일어나게 되고 이 한숨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숨을 알기 전에 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숨이라는 것은 호흡을 얘기합니다 보통 들숨과 날숨이 있죠 들숨은 하고 들여 쉬는 숨을 얘기하고 들여 쉬는 숨은 산소 위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숨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숨이라면 하고 내쉬는 숨을 얘기를 하고 나가는 숨은 산소를 들이쉬어서 안에서 에너지를 내고 나머지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로 내뱉게 되겠죠. 그리고 내뱉을 때는 후 하고 횡경막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작동합니다. 을 그래서 들숨은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조금 빨리 뛰게 되고 날숨은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기 때문에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게 되겠죠 그래서 긴장이 되면 숨을 천천히 쉬어라 쉬음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나마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조금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숨은 뭘까요 한숨은 소리를 내어서 날숨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세게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산화탄소를 세게 이렇게 배출하게 될까요? 그만큼 산소와 조직이 만나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모여 있다는 증거고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꺼번에 배출하려는 우리 몸에서 작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와 조직이 만나서 어떤 작용이 있었길래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에너지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입력이 되고 잘때 저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날 쓸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에너지 출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에너지 생각적 에너지 동작적 에너지 이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중에 이산화탄소를 세게 배출해야 되는 상황은 호흡근육을 많이 쓰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즉 동작적 에너지를 제외하고 감각적 에너지와 생각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면 호흡근육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계속 모으는 행동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다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한꺼번에 배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을 헐떡헐떡 거리게 되기 때문에 한숨을 쉴 겨를이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때 감각을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쓰게 되면 호흡 근육을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쓰이지만 배출이 잘 안되게 되는 형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감각과 생각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될수록 한숨이 일어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채이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가 쉽겠죠 그러면 감각과 생각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행동들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감각이나 생각을 쓰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 에너지를 과사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즉, 감각과 생각의 부정적 과사용이 한숨을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채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가 쉽다는 것이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각과 생각의 부정적 과사형을 다른 말로 우리는 스트레스 라고 합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호흡 근육을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그만큼 먹은게 되고 더 이상 이 노폐물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후 하고 이렇게 내뱉게 되는 것이게 되겠죠 즉 스트레스가 쌓이면 한숨이 좀더 많이 생기는 원리가 이런 원리로 한숨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숨을 안 쉬면 이산화탄소와 함께 공기에 있는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지 않고 채이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에게는 좋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한숨이 나올 때는 내쉬는 게 스스로한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배출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남들이 있다면 한숨을 내쉴 때그 소리가 다른 분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한숨을 내쉴 때 주위 에 사람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주위 에 사람이 있다면 또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한숨을 내쉬는 것이 과연 조절이 잘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의식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나 이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의식이 제어를 하고 있어서 한숨이 덜 쉬어질 수 있지만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한숨을 더 내쉴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는 집에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한숨이냐 라고 야단을 칠 때가 아무래도 편한 상황에서 좀더 한숨이 더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심리 현상이 생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한숨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 이산화탄소의 덩어리인 한숨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한숨이 나올 때 감각이나 생각에 빠져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헤어나오라는 신호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왔을 그 당시에 왜 내가 한숨이 나왔을까? 내가 어떤 생각에 빠졌을까? 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숨을 쉬면서 아휴 왜 이렇게 내한테 일이 많어 내한테 일이 다 몰리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한숨을 쉬면 그때 내가 왜 이런 한숨을 쉴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한숨을 쉴까 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장 바쁠 때 일어난 생각에서 빠져든 것이므로 내가 가장 한가할 때가 언제일까를 시간적 관점에서 볼까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70세 80세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바쁠 일이 없겠죠 오히려 나와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 외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는 나에게 왜 이렇게 외로움이 생겼을까 나에게 왜 일을 주지 않느냐고 또 그런 한숨을 쉴 수가 있겠죠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바빴던 것을 오히려 부러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현재 바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한숨을 내쉬는 이 시간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관점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숨을 내쉴 때는 내가 어리석음, 무지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후하고 헤어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결국 환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한숨이 나올 때 호흡법을 익혀서 써먹어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4 3 7호흡법 인데요 제가 만들어 본 것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4 4초 동안 들숨을 쉬고 3초 가스 교환을 하는 시간 멈춰 있는 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고 7초 동안 내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통은 호흡을 할때 코로 들이시고 코로 내쉬는 것을 정상 호흡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437호흡법은 코로 들이시고 잠시 머금었다가 그동안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가스 교환을 시키는 시간을 주고 입으로 후하고 길게 내쉬는 것이죠. 들으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합니다 교감신경 보다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좀더 부교감신경을 오랫동안 쓰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랫동안 쓰게 하기 위해서 코로 내쉬면 그만큼 오랫동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입술로 조절을 해서 하고 길게 내쉬게 되면 우리가 7초 동안 머금은 것을 천천히 내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이쉴 때는 코털에 집중을 하고 머금었다가 내쉴 때는 입술의 그 바람의 느낌을 느끼게 되면 코털과 입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숨을 쉬었을 때그 스트레스가 코털과 입술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머금었던 것을 길게 길게 내뿜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해독작용이 잘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437호흡법을 언제까지 계속하고 있냐면 은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잊을 때까지 계속해보는 겁니다. 이게 1분이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죠. 정 내가 집중을 못하겠다 하면 눈을 감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 기분 나쁜 일이 떠올랐다. 기분 나쁜 일을 봤다. 그래서 한숨이 우후. 하고 나올 때 그때를 알아차려서 바로 들여 쉬면서 437을 외워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코털과 입술에 집중함으로써 점차점차 점차 그 당시에 기분이 나빴던 것을 전환을 해 본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숨 리스트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첩이 있다고 치면 갑자기 이제 한숨을 나왔을 때그 순간 437 호흡을 하고 나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수첩에다가 적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잠시 스쳐간 생각들은 정말 찰나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고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계속 부딪히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적을 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녁에 한번 쳐다보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감정이 리셋 됐을 때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는 사실은 이미 스트레스가 지워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숨이 나왔던 것을 모아보면 아마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됐던 것들은 오래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과제로 삼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내가 해결을 할수 있는 것인가를 첫 번째 보시고요 만약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용기 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용기를 내서 뭔가 자기의 변화를 해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의 행동의 변화를 삼는 위기를 기회의 변화로 삼는 하나의 좋은 전환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있고요 만약 에 이것은 너무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거세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겠지 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나의 걱정거리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숨 리스트를 너무 감정에 빠지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내가 해결할 을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로 구분을 한다면 한숨이 차츰 차츰 줄어드는 스스로의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한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한숨을 쉴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명하게 우리가 한숨을 좀더 근원적으로 바라보고 왜 생기는지를 안다면은 지금 내가 내는 이 한숨은 결국 내가 에너지를 과 사용해서 쓴 것이고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지만 결국 사실을 사실대로 잘못 하는 나의 무지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고 오히려 한숨을 쉬는 이것이 다른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고 행동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헤어나오는 신호로 인식하신다면 한숨으로 내쉬는 이 스트레스를 오히려 들음하시는 감사함으로 느끼는 좋은 하루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